욕주행곡이생각거든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나온지 1년이 넘었지 응응우리작년 연말에 2021년 11월에 발매된 유아님 맞아 정규앨범 수록곡이었던 N.O.E. 오늘의 11월 16일 6번째 정규 앨범 이때 또 우리가 N곡이 들어갔었어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지? 3 들어갔었어 그 사실 정말 오, 그치, 그치. 안 들어오는 아티스트인데, 음. 음. 그 와, 유명하게 음. 음. 음. 음. 음. 의뢰가 왔네. 음. 음. 그 의뢰 매일 받았을 때부터 너무 되고 싶었던, 끼 음. 하고 싶었던 아티스트인데, 근데 사실 어. 쓰면서도, 그러니까 어, 의뢰를 어. 받지만 조금 어, 원래 맞아, 맞아. 작업을 직접 하시는 그렇지. 분들은 음. 그치, 본인이 그치.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음. 쓰고 내면서도 기대가 안가 이게. 그니까딱별 생각이 없었는데, 음. 아, 되게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가 반짝빛 칠레 물레여의 오르투 그루같까지 살고기 이런 3번 6번 7번 음, 3번 4번 아, 6번 분야 오르투 그루밍 첫번나 그렇게 해서 되게 좋았어 오르투 그루이그 음. 리드 왔을 때부터 음, 내용이 그치. 너무 좋다고 음. 생각을 음. 했었어 이 사실 주제 잡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가사의 거의 반은 음. 테마 잡기라고 음. 생각을 음. 했단 말이야 하긴. 근데 그냥 제목만 봐도 딱듣 노래고 음. 그 내용 자체도 이 끝이론이라는 거랑 음. 너무 잘 어울리는 음. 내용이고, 음. 그래서 될 줄, <웃음> 될 거라고 뭔가, 어, 노래도 너무 좋고, 음. 약간 나는 사평선이 사실 연주할 음. 때 되게 웃기오 <웃음> 어, 올투그도 어. 그럴 만한 노래데 어. 아, 그렇지. 그리고 아니, 이 그리고... 앨범이 발매가 됐을 때 올투그룹이 음. 소소하게 어, 음. 어, 아, 좀 반응이 있었어. 알았었어. 이, 방송 나가서도 많이 부르셨어. 어, 음, 어, 그 사실, 방선 축제 응. 다니면서 부르실 때 항상 같이 부르셨단 말이오면서 찍혀가지고 그게 알고 음, 있더그 그러니까 음방에서도 오른쪽으로 음, 많이 하셨어.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기대하면서 아리랑 우리 라디오 나갔을 때, 이곡을 일부러 좀 언급을 했어. 아, 아, 아, 아, 아. 주목받길 바라면서. 음. <웃음> 근데, 뜻대로 되는. 근데, 어, 정말로 좋았다. 많은 사랑을 받고, 응. 연, 응. 지금 그래서 연초에 응. 새해송으로 들으시는 응. 분들도 응. 많고. 니까 그러니까 멜라노율에도 나왔잖아. 그 그래, 그러니까 되게 지금 주목을 많이 응. 받아서 주목 관심을 더하게 <웃음> 되는. <웃음> 굉장히 <웃음> 들뜬 상태. 어, 그니까. 이 음. 음. 그래서 나는 올트 음. 구름도 너무 완벽한 곡이지만, 이곡 자체 의 스토리텔링을. 음. 했다고 음, 생각을 맞아. 했었거든. 그러니까 끝과 시작에 대해서 어. 그 얘기하는 방법은 많고 그 앨범 자체가 끝이런 음. 앨범이 그런 걸 되게 다양하게 풀어주셨고 우리가 참여한 생각터 제각각인데 오르트그룸이 그래도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거는 일단 곡 자체가 너무 음. 다이나믹하고 신나고. 음. 그 유나님이랑 일단 유나님만 음, 할수 있는 스타일 그그 그 보컬하고 음, 너무 쉬워서 음. 되게 카타르시스가 음, 있단 음, 말이야. 나주같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러나 밑 뭔가 끝이란 단어가 주는 쓸쓸함이나 음, 음, 뭔가 회한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음, 끝이론인데 음. 오히려 되게 희망찬 느낌으로 음, 가득 차있어가지고 음, 끝이 있으면 시작이 음. 있는 거지 두 개는 항상 같이 붙어 음, 했단 음, 말이야 음, 그래서 이앨범이 그거를 너무 잘 음, 표현을 음, 한 앨범이고 나는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들어 이 앨범을 맞아 음. 앨범. 맞아 많이,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니까 특히 이 시즌이 그러니까 11월이 이런 음. 마무리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 무렵에 너무 듣기가 좋아서 나도 앨범을 한참 돌렸던 거 같아. 멜로왜 메인에 뛰었겠습니까 음. 이거를. 네첫곡그 음. 음. 추천하는 곡파트에 무토마라 메인 오 나도. 1거풀에 음. 이제 그 음원 사이트 들어가서 DJ가 음. 플리를 짜는 거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음. 이게 첫 곡으로 들리는 거라서 아, 캡쳐해가지고. 그러니까 <웃음> 나는 약간 한 11월 정도부터 이게 벨기에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눈 뜨면 일단 그 일단 순위부터 봤어. 음. 그리 음, 지금 음. 나우에 어디 몇 음, 위에 있는지. 근데 이게 0위한요 하위권에 있다가 음. 한번 좀 나갔었어 한동안. 음. 그 캐롤들에 밀려가지고. 아, 내가 음. 그때 그랬지. 연말 재무. 내가 다시 돌아온다. <웃음> 야나 700위쯤부터 올라오는 것 같단 말이야. 댓글에서 되게 오. 설명,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아, 진짜, 맞아 맞아 어 올라온다, 몇위에서 올라왔네요 이런 아, 얘기를 맞아, 맞아. 보면서 어, 어 진짜네? 한번 인식하니까 계속 보고 그래서 되게 음. 그또 얘기를 하고 음. 싶었던 게 작년 연말에 콘서트에도 음. 초, 초대를 음. 초대를 해주셨었단 말이야. 음. 또 라이브가 진짜 음. 또 음원하고는 너무 다른 쾌감이 음. 있어가지고 나는 조금 눈물날 뻔했었고 음. 진짜 그 고음 쏘는 음. 부분에서 우리 노래가 세개나 음. <웃음> 나오는 것도 너무 신났었고. 맞아, 아 그리고 콘서트 때 <웃음> 콘서트 때 무대 장식에도 오르투그룹 맞아 있었어. 행운 아니고 오르투그룹이라고 아, 맞아. 설명까지 해주셨고 뭔가 이거는 또 뜻하지 않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응. 하는 게 윤아님 사실 가사를 응. 너무 잘 쓰신단 맞아. 말이야. 그러니까 평선도 가사 그러니까, 너무 예술이잖아. 예술이야 한편의 시란 문학이란 말이면 음, 그 근데 다 좋지만 난또이 앨범에서 음. 이끝이론 앨범에서 트롤리라는 곡도 너무 음. 좋아한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그러, 그렇게 본인이 되, 되게 작업을 해도 좋은 가사가 많이 그러니, 나오는 아티스트다 어, 어, 보니까 어, 이전 앨범들 마찬가지 어, 그런 분이 사실. 본인 직접 쓰실 수도 있는데 나는 음. 작업할 기회가 있었던 것 자체가 음. 뭔가 정말 잘, 잘 맞아떨어졌고 음. 이건 우리가 운이 있었기 때문에 음. 참할수 있었던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 음. 좀 가사 얘기를 그래도 하자. 음. 우리가 작업하면서 음. 일단 리드가 되게 어 재미가 맞아. 있어서 음. 곡도 곡이랑도 잘 맞아 떨어져서 되게 재밌게 잡거든. 음. 재밌게. 그리고 이거는 좀 그건데 T M I인데 그때가 내가 새 헤드폰 샀을 <웃음> 때가 아 그래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음. 와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데모가 더잘 들려 음. 근데 곡도 신나고 리드도 너무 재밌어서 진짜 우다다다다다 어. <웃음> 나는 이때 작업할 때 너무 좋았던 음. 게 데모도 유나님이 준비하어가지고 음. 그세 곡이 다 그랬었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노래여행. 이미 좋은데 음. <웃음> <오>. <웃음> 이거 어떻게 완성되서 나는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는 음.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었고 음. 그러니까 그 우주 테마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이 음. 있겠지만 음. 쓸때 일상적이지 않은 것 조금 음. 독특한 거를 땡겨오기 음. 좋은 소재잖아 음. 그래서 작가로서도 작업할 때 그런 재미가 음. 있지 않았나 그 되게. 이미 소재는 되게 매력적인 거를 알. 잡혀 있는 거 상태로 요청이 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금 더하담고더 음. 뭔가 가, 너무 화자는 보이죠호주만 음. 모르는 그걸 모르더라도 나의 이야기처럼 음. 느껴질 수 있게 맞아. 그렇게 쓰려고 조금 음. 신경 썼던 음. 것 같아. 음. 아무래도 너무 먼우지의 음. 이야기면 음. 아, 아무것도 음. 들리면 어. 안 되니까. <웃음> 음. 그래서 지금 아직 연초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아직 구성도안 됐잖아. 더들를줘야 돼. 아직 찐설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웃음> 응. 응력설까지 조금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웃음> 응. 아니 그리고 이 앨범을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 진짜 연관이어가지고. 음, 나 그냥 어, 그 순서대로 나는 음, 그래서 앨범이 나왔을 음. 때그 순서대로 있어요. 들어보는 걸 좋아하거든. 맞아, 맞아. 이게 그 트랙 배치도 그렇게 되는 음,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단 어. 말이야. 특히 이 앨범은 음. 더 유기적으로 느낄 음. 수 있게끔 배치를 하셨구나가 굉장히 잘 오. 느껴지기 때문에 네. 꼭 그래. 순서대로. 음. 그리고 이 앨범 너무 찬양 같은데 앨범 소개 글도 맞아, 음. 너무 좋아. 이걸 얼마나 공을 들여, 들였는지 그 마음이 되게 느껴지는 배치부터 음. 소개부터 곡부터 그리고 음. 나는 그러니까 이그 앨범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일 음. 수도 있지만 유난님 인터뷰가 되게 좋았던 게 음. 음. 어, 한 15년, 그러니까 그 음. 15년 전에 굉장하셨잖아. 비밀번호 음. 486과 해성과 그런 것들로. 근데 15년 정도 내 자리에서 묵묵히 꾸준히 네. 내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 이게. 다시 내 어. 시절과 동갑이. 야, 있잖아. 동갑이 <웃음> 아, 우리 꼬리여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 우리 같이 동갑이긴 될 거네. 유 모르겠지, 맞아. 동갑이면 은 되게 어, 어, 어. 그 동질감, 그러니까 괜히 친밀하단 말이야, 마음속으로.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이거. 곡 들으시는 분들이 앨범 소개글도 이렇게 보시고 음. 크레딧도 음. 보시고 이렇게 음. 전체적으로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폴릭신 그 분들은 음. 이미 많고 음. 되게 충성도 높은 팬덤인 것도 아는데 음. 만약에 잘 모르시는데 이 곡으로 알았다거나 사건의 수평선을 아신 분들은 한번 요 끝이론 앨범을 아. 이렇게 음, 번 부분 그 구석구석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 아, 좋아요 음. 그중에서 이제 노래여행을 반짝 <웃음> 듣을래 세곡다 음, 너무 좋은 곡이기 때문에 들으면 좀 자동으로 우리 거다 들으니까 음, 음. 많이 들어주세요